새로워진 키네마스터 6.0 키네마스터를 열겠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세로로 열립니다. 예전엔 가로로 열렸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늘어났는데 여기 왼쪽부터 믹스라는 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프로젝트가 바뀝니다. 이것은 예전에 프로젝트 받기 메뉴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가 위로 올리면서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용이라는 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에셋, 필요한 에셋까지 모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필요한 에셋이 다운로드되면 바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편집 화면은 가로 방향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편집 화면은 그렇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메뉴 보기 그리고 편집 화면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검색 기능을 보겠습니다. 검색, 검색을 눌렀더니 예전에 그 메뉴, 메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 기업 부분, 교육 부분, 기념일, 축제 축일, 소셜미디어, 브이로그.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프로젝트 명을 쓰고 검색하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들기 있습니다 만들기는 내 프로 가 만든 프로젝트가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던 다운 받았던 프로젝트 열어 보고 자 새로 만들 새 프로젝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이름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바로 쓸수 있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끝나고 다시 들어가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바로 이름을 쓸수 있게 되었네요 화면 비율 선택하고 그 아래 고급 고급을 눌러 보게 되면 사진의 배치, 배치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을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발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여기서 숫자로 쓰는 것은 되지가 않네요. 그냥 발을 이용해서 몇 초, 초 단위를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나 라고 되어 있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것은 키네마스터에 회원가입을 해서 어떤 정보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 동영상 모양을 누르면 유튜브 키네마스터 에서 만든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네마스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음표 모양을 눌러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기,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여기 질문해 놓고 답변을 해 놓은 것들이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 모양은 알림입니다. 키네마스터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공지로 올라오니까 가끔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키네마스터 6.0 으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혹시 6.0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으신 분은 꼭 업데이트 하셔서 새로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설정입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있던 설정과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메뉴에서 여기 3개의 점을 눌러보시면 키넷 파일로 내보내기, 이름 바꾸기, 복제, 삭제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3자음을 눌러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키네마스터 6.0 활용법이었습니다.